네! 눈이 오고 있어요 역시 역시 4월에 눈이 안 오면 캐나다가 아니지 밖에 나온 김에 제가 되게 자주 가는 마트 가려고 왔는데 지금 이게 건물 한 바퀴를 돌아서 줄서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마트를 못갈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마트 한번 가기 되게 힘드네 <웃음> 저 그래서 그냥 우버로 이거 회 사시미 주문했거든요 내일 마트를 다시 가야 할것 같아요 문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꼭 술이 따고 싶어지더라고요 <웃음> 제가 근데 회랑 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12조각 모자랄 것 같은데 음.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.. y e l l 아마에비, 참치 뱃살, 마구로. 지금 솔직히 여기 시킨 곳. 좀 비쌌거든요. 그래서 아 시켜 시놓고 약간 어 너무 너무 비싼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회가 커서 사시미 크기가 진짜 커서 네, 마음에 드네요. 이거는 저번에 마트 갔다가 산 거거든요. 이거 신당 놋볶이 요 과자. 요거에 불닭치킨 맛인데 이거 진짜 맵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게 사실 제가 매운걸 진짜 못먹어요 제가 진짜 맵질이라서 근데 또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라서 떡볶이를 막아 매워 아 진짜 매워 하면서 막 먹고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 저번 한번 먹어보고 진짜 매웠는데 이 그냥 떡볶이 과자가 맛있어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아마 오늘도 아 매워 아 이러면서 막 먹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? 엄청 매운데 또 맛은 있어요 매운 음식이 정말 짜증나는 게 엄청 매워서 되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근데 맛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토론토는 눈이 오고 있고요 4월 맞고요 겨울 왕국입니다 Let it go, let it go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까 <웃음> <phenomen> 안봐도 맛있을 것 같은데? <웃음> 음 맛있어요? 음잘 익었어. 응. 아, 대박. 대박. 맛있어요? <웃음> 약간 샤오롱바 같아. 와 이쁘다. <웃음> 오 진짜 맛있어, 들어요. <웃음> 현매가 만두 만들어줘서 지금 먹고 있는데 진짜 존맛탱이에요 엄청 맛있어. 저희는 아침부터 버블티를 시켰습니다. <웃음>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앞으로 제 최애가 될것 같아요. 음. 아침 점심으로 아까 그 만두 먹고 이제 첫, 제대로 된첫끼 먹을 거라서 그냥 집밥 해서 먹을 건데 이거 마트에서 분홍 소세지 사 왔어요 그래서 이거랑 미역국이랑 뿌려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사실 이 맥주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, 이거 저번에 귀찮아가지고, 24개 들어있는 한 박스를 그냥 크게 샀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로, 그 저번에 찐딱 만들 때그 영상 이후로 계속 지금 이거만 마시고 있어요. 이거 빨리 마셔서 없애버리고, 딴거 마시고 싶어요. 시험기간이라서 양심상 공부를 해야합니다